다음 캐릭터는 미르입니다. 미르 같은 경우는 3번 스킬과 4번 스킬이 이제 추가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고요. 단일 입력과 추가 입력 둘다 스턴이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. 첫 번째 평타입니다. 일단 두 번째 평타 다음 세 번째 평타 네 번째 평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이 3타, 4타 때 다단히트로 두번 때리기 때문에 착각 안하시길 바랍니다 미르의 체술 스킬입니다 우클릭이죠 이렇게 먼저 머리를 박치고 발차기 하는 모습 체술두번을다맞게 되면은 이렇게 기절 걸리고 다운이 됩니다 자 미르의 첫번째 스킬입니다 이것도 플라이 스킬이구요 살짝 돌진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시작기로 쓰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멍리래서 돌진을 하죠 오 굉장히 먼데? 한번 여 중앙에서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아주 기습에 좋은 스킬인 것 같네요. 다음은 2번 스킬입니다. 총 3타를 때리게 되고 다 맞게 되면은 다운 상태가 됩니다. 굉장히 범위가 넓어보이고요근거리 캐릭터지만 어이큰 무기를 이용해서 살짝 둥거리의 거리에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. 자 세번째 스킬은 맞춰야지 뒤에 타수가 발동됩니다. 맞추지 못할 경우는 그냥 이렇게 허공에 한번 때리고 끝이 나게 됩니다. 추가타를 안쓸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 타 밀어내고요. 밀어낼 때 다운 상태로 밀리게 됩니다. 그리고 추가타를 쓰게 되면은 뒤로 보내네요. 1타를 맞춘 상태에서 한번 더 3번 스킬을 눌러서 추가타를 발동시킵니다. 자 이렇게 뒤로 보내는거는 파티, 트리오 모드에서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한 명을 물고 이렇게 팀원들한테 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네요 다음 네 번째 스킬입니다 어휠린드를 연상하는 스킬이네요 총 6회를 회전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턴과 다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추가타는 어, 추가 입력이죠. 추가타라기보다는 이 4회 회전하는, 아 6회 회전하는 동안 한번더 4번 스킬을 눌러서 회전을 끊고 스턴 상태로 만듭니다. 횟수는 상관없어 보이네요. 바로 1타놓고 캔슬도 가능합니다. 아, 한마디로 힐윈드를 돌면서 캔슬을 할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마지막 슈퍼스킬, 5번 스킬이죠. 굉장히 뭔가 데미지 약해보이네요 누적 데미지 표시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아 중간에 끊기는구나자 이제 슈퍼하머 스킬이 어떤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3번은 슈퍼하머 스킬이 없구요 4번은 이건 탈출 좀 하고. 아, 4번 스킬도 슈퍼머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과연 슈퍼 스킬에도 슈퍼머 있을지. 아, 범위 꽤 되네. 아, 방금 빗나갔죠? 정면에 제대로 맞아야 발동 안 되나 보네요.